여기는 이제 해운 정통시장인데요. 폐나 어, 뭐, 맥면이나 뭐, 가 갓떡이나 뭐, 과일이나 뭐, 가진 음식을 다 파는데, 네. 지금 스,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 이 별로 없어요. 아, 그래서, 네. 사람들 없어요, 예. 네. 명동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둠 냄이 네, 그렇게. 그래서 음식 값이 좀 싸요. 예. 네. 약간 골목적이라서. 그래서 여기서도 음식을 드셔보시면 좋습니다. 예. 네. 저는 2박 3일이라 그래서 음식을 다음면 여기 가서 또해나이를걸 먹어볼 생각이에요. 예. 네. 저 뒤쪽으로 가면 끝으로 아면또빠 드리는데 바깥쪽 보다는 싸요 왜냐면 월세가 낫기 때문이겠죠 네. 여기서도 드시면 좋습니다 저렴하게 문을 좀 닫은데도